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세상의 모든 콘텐츠에는 사랑이라는 요소가 들어갔을 때 시청률이나 구독률이 상승합니다. 일상, 전쟁, 의학, 역사 등 모든 장르의 드라마, 소설에서도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은 사랑을 하고 그 감정을 최대한 독자들에게 표출하게 되죠. 사랑을 하게 되면 인간의 내에서 도파민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 행복에 빠지게 되고 계속해서 더더더 진한 더, 더 사랑을 원하게 되기에 우리는 빠른 진도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도파민 호르몬의 분비량이 최고점을 찍게 되면서 다시 하락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때로는 느리매 미학을 느끼기 위해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최대한 스스로를 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이 개개인마다 다르듯이 남녀에 따라 개개인의 DNA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호모 사피엔스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 최초의 직업은 바로 사냥꾼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칼로리 섭취가 필수였으니 말이죠. 남자들이 사냥을 해오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함께 나눠먹고 여자들은 아이들을 키우며 집안일을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여자들은 사냥을 잘 해오는 사람, 즉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남자를 만나야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고 힘이 없는 남자보다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높게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었죠. 그 알고리즘이 당시의 여성들에게 입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키가 큰 남자를 선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남자들은 비슷한 논리로 자기의 유전자가 태어났을 때 배부르게 먹이기 위해 다른 부분보다 모유 저장소가 선탭! 시대가 흐르면서 그 알고리즘은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생존을 위한 음식을 편의점이나 배달앱으로 편하게 사 먹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 사냥의 노행물이 돈으로 변하며 사냥을 잘 해오는 남자에서 돈을 많이 버는 남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키가 큰 남자를 선호하는 여자들의 알고리즘은 완전 삭제가 되지 않은 상태이죠 과학적으로 모유의 생산능력과 사이즈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돈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과거 조선시대까지는 노비가 양반에게 절대로 갑질을 할수 없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오면서 어제의 갑질을 당해 번 돈으로 내일 내가 그 갑놈을 찾아가서 갑질을 할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특히나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보다 가난을 겪었던 사람들은 돈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혹자는 현질을 하면 현실 세계에서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과연 현질로 이루어진 관계에서 본인은 몰라도 상대방의 뇌에서까지 사랑을 통해 도파민 호르몬을 분비시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남자들이 착각을 하는 것중 1위가 본인이 떡을 좋아하니까 이 맛있는 떡, 너도 같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착각을 하죠. 당신에게는 그게 떡일지 몰라도 상대방에게는 취두부나 홍어를 강제 섭취시키는 것과 같은 행위라 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리안이나 홍어, 취두부를 제가 좋아한다고 당신 입에 쑤셔 넣으면서 에이 좋으면서 라고 하면 당신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녀는 지금 가족을 위해 가면을 쓰고 싫어하는 취두부를 강제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두부를 강제 섭취시키지 말고 취두부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먼 미래에 유전자 법칙으로 인해 당신의 딸도 강제로 취두부를 섭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